미래통합당 박상도 의원님이 위안부 피해자 심토 소장님의 비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과수가 밝힌 어, 손모 소장님 사인에 관한 1차 소견을 믿을 수가 없다는 라 취지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박상도 의원님이 드신 의혹의 핵심 근거는 위안부 피해자 심토 소장님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의 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지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다 아시다시피 박상도 의원님도 민정수석 출신이시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어, 박상도 의원님은 재직 시절엔 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는 증거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역시 민정수석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박상도 의원님은 자신은 민정수석이긴 했지만 무관한 일이다 라고 부인해 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만 가지고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내용을 다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혐오 수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